안녕하세요 I love YouTube 순구 언니 박서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Tipping Point, 동기부여, 긍정적인 셀프 이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 파란색 그래프처럼 큰 성장을 상상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저공 비행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단숨에 성장합니다 이 변곡점을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갑자기 뒤집히는 점이란 뜻으로 때로는 엄청난 변화가 작은 일들에서 시작될 수 있고 대단히 급속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것은 다양한 스킬이 작용하지 않으면 성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스킬을 배웠다고 해서 곧바로 성과로 직결되는 건 아닙니다. 다양한 스킬을 익히면서 일정한 단계에 도달하면 단숨에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스킬을 중시하십시오 성과가 아니라 스킬을 중시하는 겁니다 첫 번째 스킬이 익숙해졌다면 다음엔 두 번째 스킬에 익숙해지자 두 번째 스킬에 익숙해졌다면 그 다음엔 세 번째 스킬에 익숙해지자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스킬은 서서히 향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벌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초보자라면 반년 정도 걸릴 것입니다 성과를 보게 되기까지 반년 정도는 걸릴 것입니다 그 사이 얼마나 꾸준히 실천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려 있습니다 다음은 동기부여에 대서입니다 해 동기부여를 이유로 작업을 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컴퓨터를 켜고 콘텐츠를 보고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즉 동기부여로 인해 행동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하다 보면 동기부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욕이 없더라도 일단 컴퓨터를 켜십시오 컴퓨터를 켜고 괜찮으면 콘텐츠만이라도 살펴보십시오 지금 이 마인드 편만이라도 시청하십시오 이 영상도 두배속으로 시청하면 금방 끝납니다 그러다 중간에 작업할 마음이 생기면 작업을 시작하십시오 다음은 마인드를 고치시키는 방법입니다. 부정적인 셀프 이미지를 갖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마인드가 너무 약해. 나는 구제불능이야. 뭘 해도 잘 못해. 나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없어. 실패하는 게 두려워.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게 어려워. 작업하는 게 너무 힘들어. 나는 노하우만 모으는 사람이야. 이와 같이 스스로를 부정하는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셀프 이미지가 아니라 긍정적인 셀프 이미지를 가지십시오. 부정적인 셀프 이미지를 갖게 되면 나 자신의 가치를 나 스스로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더 손쓸 도리가 없어집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앞서 영상에서 제가 마인드에 관해 말한 것처럼 자신의 목표를 적은 다음 매일같이 나는 꼭 이룰 거야 라고 말하십시오. 항상 앞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긍정적인 셀프 이미지를 가지게 되어 자신의 사고방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고방식이 바뀌게 되면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행동으로 드러나면 그것이 성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아이러브유튜브에 업로드된 부와 성공을 위한 비즈니스 마인드셋에서 다루는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열심히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다음에 성공할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미라클 마케팅을 믿으십시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성과를 거뒀으니까요. 미라클 마케팅을 믿고 배운 것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부하성공으로 이끄는 아 o 러브 유튜브 순구언니 박서인이었습니다.